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치했던 워드프레스의 그런 사용 방법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설치, 테마, 설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 가도록 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여러가지 여러 이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면서 를그 워드프레스의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업데이트가 더 많이 뜰 겁니다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뜰 건데 저는 업데이트를 뭐 먼저 어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워드프레스 음 최신 그 버전을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사라진 것이고요 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 워드프레스를 이제, 이제 운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업데이트예요 보안 업데이트가 어 심각한 것이 나왔을 때 어, 여러분들이 구축한 사이트로 누군가 이제 공격을 하면은 위험하겠죠 예, 보안적인 위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워드프레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, 요 부분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어, 이렇게 해킹사고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라고 하나가 이제 뜰거예요 업데이트가 뜰 건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설치를 하셔 가지고 해 가지고 한번 그 설치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어 설치를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어 이게 지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다운로드 받습니다. 최신 버전은 5.6.1입니다. 지금 현재 버전으로요.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자기가 알아서 다 설치가 돼요. 굉장히 편하죠. 예, 편합니다. 요 클릭 하나 안한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업데이트, 여러분들 꼭 진행하시고요. 특히 이 코어 쪽, 워드프레스 엔진이죠. 예, 요것을 꼭 업데이트를 하세요.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플러그인 업데이트입니다. 어, 플러그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있는데, 어,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추가적인 기능들 어, 여러분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서 을 여러 추가적인 기능들을 어,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이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은이 플러그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포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약한 5만 8천 개 어, 1년마다 한만 개까지 나니까 5천 개한그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별표시에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이 플러그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상 이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타를 얻는 거.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패치가 잘 되고 있는 거.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개발이 중간에 이제 끝나면은 이게 개발을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개발자가요 그러면은 보안상 이슈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기능상으로 이제 워드프레스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붙였는데 또 동작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거나 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타들을 보면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서도 어,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설정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에 좀 하나씩 플러그인 설치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입니다 어, 말 그대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워드프레스를 좀더더 이쁘게 우리가 디자인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거죠. 그 테마에 따라서 레이아웃도 다 바뀌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아이콘들, 그 다음에 기능들, 기본적인 기능들 그런 것들도 예다 바뀔 거 바뀌는 걸로. 예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테마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 외모 쪽에 보시면 테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는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 있는 기능들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나중에 보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 업데이트 버전 있잖아요 이게 꼭 보안 업데이트 버전은 아닌데 그래도 어,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기존 거 정보들, 기존 거 기능들이죠. 기능 기능들 하나 하나가 일부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은 테스트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적용을 시키면 좋겠죠. 근데 저는 이제 보안상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지금 업데이트를 이렇게 두개다 해주시면 얘도 예,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것을 예, 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새로 사이트 방문하기 있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문하기면은 이제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고 이거는 사용자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에 따라서 요것이 글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접근하면은 단지 요 페이지만 예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어,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테마를 한번 바꿔 볼까요 지금 현재 4개의 테마가 우선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, 우리가 어,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바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미리 보기를 해 가지고 컨트롤을 항상 누르세요 그래야 새로운 탭으로 열리니까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음, 여기에 이제 어, 여러가지 테마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죠 네,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하면은 글들이 나중에 써지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다 미리 볼, 수, 볼 수가 있고요. 자 그래서 앞에서 오시면은 이제 실시간 보기 말고 이제 활성화를 하시면은 미리 봤기 때문에 어, 활성화시키게 하면 이제 반영이 되겠죠.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이트 방문하기를 하시면은. 아까 그 글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, 글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테마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커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면은 테마가 아마 하면 요걸로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요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테마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요 자그 다음에 왼쪽 왼, 위쪽에 보시면 이제 테마하고 이제 플러그인들을 한번씩 설치해 볼 건데 이새로 추각 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로 가져 가지고 설치가 이제 어, 그런 검색들이 됩니다 검색들이 똑같이 되는 게 이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검색이 돼서 바로 이제 설치나 미리보기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. 쇼핑몰 형태면 뭐 쇼핑몰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형태면 블로그 그 다음에 어, 이런 것들 있네요 되게 좀 미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스카다 쪽한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스카다 예전에 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 스카다 어 플랜트라고 하니까 있네요 에, 스카다 말고 예, 플랜트라고 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좀 이렇게 어, 그 테스트 환경 만들 때 사용했던 예, 그런 테마입니다 예, 자, 그러면 이제 어, 요게 조금 어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예,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,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기를 예, 진행을 하시고요 자,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활성화를 시켜야겠죠? 설치 중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테마를 이제 설치가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시키기를 하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테마가 이걸로 예,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물론, 이제, 새 그, 이 테마마다 또 기능들이 서로 다 달라요. 어, 여, 러분들이그뭐 새로운 메뉴 같은 거를 만들 거면은 나중에 이제 꾸미기로 가셔가지고 이 관련된 메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. 음, 만들어 가야 하는데, 그는 후에 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테마들을 골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을 볼 겁니다. 그래서 설치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또 이러한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이것도 지금 현재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. 나중에요.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를 하시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. 새로 추가를 하시면은 어 아까 저희가 봤던 어 페이지 있었죠? 요거 페이지에서 요 플러그인 요 페이지가 이제 보여요. 이 플러그인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제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안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사용할 만한 것들을 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백업이나 스팸방지, 악성코드 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들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고전 편집기. 뭐 지금 말고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편집기 형태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스팸 스팬 프로텍션, 스팸에 관련된 보호를 해주는 예, 그러한 어,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조금 좋은 것 같죠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보안적인 부분 파트들을 설명을 할 때는 더 많은 플러그인들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해 주시면 은이제이 기능들이 예,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할 때는 어. 여러 가지 이게 뭐 형태가 한두 가지인 게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보다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기지 게시판 기존에 있던 게시판대나 아니면 어떤 편집기나 어떤 기능에 붙여서 들어가는 플러그인 형태가 있고요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이것들이 별도로 메뉴로 해가지고 좀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메뉴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요 같은, 경우에는,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한 메뉴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지금 현재 활성화가 활성화하기로 바로 이제 활성화 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들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얘가 플러그인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재패시라고 이제 재패죠 재패 같이 이렇게 별도의 메뉴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요 그런 것은 이제 기능들이 좀큰 것들 이 안에서 얘가 하나의 큰 그러한 도구, 예, 도구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설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쓰기와 보안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데, 이 플러그인들이 100% 무료인 경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, 어떤 거는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버전으로 바로 이제 안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이제 유료 버전들을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트래픽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, 이 플러그인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, 제가 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후에 또 하나로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어, 테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하고 적용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붙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예, 그렇게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하고,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들, 여기 보면 이제 도구하고 설정 부분들이 있는데, 이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